이게 예, 예, 예, 예. 예, 예. 호두입니다 호두 뭐 열매를 흔들어서 어,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은 다 수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야 뭐에 쓰는 물건인거? 살살 굴리면 돼요 이게 굴리기만 어, 하면 들어가네? 네 예. 한 30개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음. 금방 안에, 금방. 10배 이상 빠르죠. 이거는. 이게 호두입니다. 호두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한 15년 전에 공급이 돼가지고 해마다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열매를 흔들어서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은 다 수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성도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이게 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을 보통 이제 저 일본산 엔진을 얹어 가지고 이제 조립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치파넬리는 옛날부터 처음 이제 기계 저 공장을 운영할 때부터 회사에서 전부 이제 설계하고 조립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아, 근데 이게 자체가, 자체가 완전 푸는 거죠? 거죠? 그렇죠. 오... 여기 한 개라도 뭐, 국산이 더큰게 없어요. 네. 미안하지만, 네. 내구성이 이제 얘네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52cc 2.8마력 엔진이 더가 어, 있어요. 동일한 뭐, 엔진을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엔진을 가지고 해도 내구성이 이제 이게 최고예요, 이게. 소름 두가 얼마 됩니까, 이게? 이게 3m30 정도 됩니다. 3m30? 예. 이게 더 늘려가지고 더할 수는 있지만, 더 길면은 위에 어 제어가 안 돼요. 원래 여기 멜빵고리가 원래 여기에 와야 되는데, 이 자체가 길다 보니까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채 끝단까지 이제 여기 다시 이제 조립을 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게 거는 거구나. 예. 이래 흔들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이제 흔들면 돼요. 그런데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좀 걸기가 힘들고, 또 빼기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요렇게 해서 직각이 되도록 해가지고 흔들어 주셔야, 나무 손상도 없고, 네. 또 이제 껍질도 잘안 벗겨지고, 이저 고무도 오래 써요. 아, 근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는, 이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걸시면은, 문제가 생겨요. 아, 북수박군요 예.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게 저 흔드는 것도 좀 적어질 뿐더러 나무껍질이 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 그래, 이렇게 해서. 까주 그렇죠. 계속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1, 2초만 웅, 웅, 웅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은 순간적으로 털기 때문에 쉽게 떨어져요, 이게. 음. 아, 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야 뭐에 쓰는 물건인거? 살살 굴리면 돼요 이게 아 어, 굴리기만 하면 들어가네? 예 여기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이 철사가 벌, 벌어지면서 아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벌, 벌, 벌어지는 예. 거군요 예숨어있은 것도 이렇게 하면 은 올라옵니다 이게 놓을 때는 <웃음> 호도를 주우면은, 주다 보면은 한네 개? 청피가 까졌는 건한네개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크게 되는 거는 한두 개, 세 개만 잡아도 이렇게 이제 손이 이제 그 잡을 수 없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한 30개 정도가 한꺼번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음. 금방 안에 금방. 1배 이상 빠르죠. 이거는, 그 산속에도 좋고, 이렇게 평지에도 좋아요. 어. 왜냐하면, 한 개씩 한 개씩 주려고 하면은 이게 허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집게를 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서 이렇게 줄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고 빠르죠. 지금 이거 보면 틀리지요? 네.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벌리시면 돼. 요 아, 벌려서 벌려서 이렇게 나옵습니다. 조립할 때 한쪽에 였고 한쪽에 누르세요 이렇게 힘껏 누르면은 이제 예, 됩니다 이 자체가. 오. 볼트를 체결하시고요. 네. 저 철물점 가시면 네. 이 막대가 팔아요. 이게 네. 자루가 네. 나무 자루 파는데 이제 긴 것을 조금 자르시고 집어 여으시면 돼요. 구입하실 때 이제 나무가 가면 부피가 커지니까 택배 하기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누르, 누르세요. 누르면은 이게 빠져요. 이게 오 이게 빠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데 이게 사과나 이렇게 굵은 거였고 싶으시면 한 개나 두 개를 빼 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음. 그러면 이제 굵은 거만 더 가겠죠 이게? 네. 이쪽에는 게이 이게 들어가기 좀 힘드니까 이쪽은 좀더 가기 쉬워지죠 음, 빼면. 그렇죠 이거 이렇게 이거는 이제 더 가면은 적은 호두 같은 경우는 그냥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쉽게 이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저 과가 굵은거는 이제 이걸 한 개씩 빼서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대중소가 있어요 이게 음. 이게 중자를 넣어 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사이즈에 맞게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제품이 안 맞고 이 제품으로 하셔야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음. 자 끼우는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안쪽에 이렇게 밀어 여세요 그리고 한쪽에도 이렇게 하면 이제 다아갑니다 어디서 가르친 거예요? 잉글랜드. 영국에서? 예. 아 호두에 가라 영국에서 가르친요? 예. 나무 나무 키운 게 10년차. 아 10년? 아, 어. 수확은 지금 3년차예요. 말려야 되는데 아직 말리지도 않고. 마르면 이제 딱딱해가지고. 이 크기가 이렇게 음. 얇아요. 근데 음. 쟤네들은 표종은 음. 두꺼워. 두꺼워. 음. 한 1.5배 두껍다고 보면 돼요. 자, 맛이 어떨지? 고소해요. 음, 어우, 고소해요. 호두가 아주 고소한 맛이에요. 신선하네요. 여기서 보니까 더. 이 호두로, 호두로 지금 판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럼 이거 호두 1kg에 얼마입니까? 1kg에 25,000원. 1kg에 25,000원 네. 그리고 호두기름은? 어, 350L에 35,000원 네 이거 어디로 전화하면 수가 겠습니까제 전화로 전화 010 3410, 3410 3410 5277 5277, 5277. 이렇게 전화하시면 이 신선한 호두를 호두기름까지도 집에서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Here we go.